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혈액형 상성이론 다섯 번째 시간이죠. A형과 B형의 궁합입니다. 자 일단 만화부터 보시고요. 제목은 헤어진 후에 입니다. 편은 여자 편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A형과 B형의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속설로만 보면 이 궁합은 잘안 맞는 궁합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간혹 아주 잘 맞는 커플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A형 남자인데 B형 여자가 제일 잘 맞던데 또는 나는 B형 여자인데 A형 남자한테만 관심이 가던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케바케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혈액형 공합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 구라이론으로 어떤 경우가 잘 맞고 어떤 경우가 잘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향성 외향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 커플들은 순위를 매길 수 있겠네요. 1위는 내향적 B형 남자, 외향적 A형 여자입니다. 이 커플은 요잘 맞습니다. 연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남매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커플이라고 할수 있어요. 2위는 외향적 A형 남자, 내향적 B형 여자. 이 커플도 괜찮아요. 서로 존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느낌의 커플 입니다. 삼위는 내향적 A형 남자, 외향적 B형 여자입니다. 아, 자이 커플은요 잘안 맞습니다. 서로 오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4위는 외향적 B형 남자, 내향적 A형 여자. 이 커플은 사실 유명한 커플이죠. 안 맞는 걸로 네, 안 맞는 걸로 유명한 커플입니다. 자 그럼 순위대로 보겠습니다. 내향적 B형 남자, 외향적 A형 여자. 예전 영상에서 A형과 B형은 대체로 물과 기름이지만 가끔씩 환상 ]적인 말벗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커플이 그런 경우예요이두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의 A형과 B형이 아닙니다. 소심해 A형, 제멋대로 B형이 아니라 괴팍 A형 혼놀 B형이에요. 다수파 커플이 아니라 소수파 커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신다면 이전 영상 혈액형의 비밀편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놀 B형 남자 괴팍 A형 여자의 관계입니다. 둘다 특이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죠. 남자쪽이 혼놀 B형 남자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특이하기도 하지만 또 특이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팍 A형 여자에게 4차원, 똘끼 뭐 이런 게 느껴져도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흥미를 갖거나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여자 쪽은 괴팍 A형인데요. 좀 까칠한 편이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속을 털어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군중 속의 구독 이라고 할까요. 이 괴팍 A형 여자에게 혼놀 B형 남자가 흥미를 느끼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자 혼놀이라서 맨날 혼자만 노는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무슨 왕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어울리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같이 놀다가도 재미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요. 차라리 혼자 노는 게재밌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러면 지루해하거든요. 이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이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특이한 걸 찾다 보니 혼자 놀거나 아니면 그런거 좋아하는 소수의 친구하고 놀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놀이라는거죠. 왕따보다는 차라리 오덕에 가까운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괴팍 A형 여자의 특이한 매력에 끌린다는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면 의외로 말이 아주 잘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A형 여자의 괴팍한 면을 B형 남자가 다 재밌어 한다는거예요이 남자 B형이에요. 자기관심사에 몰입하는 면이 있다는거죠. 이 경우엔 그 관심의 대상이 A형 여자 자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형 여자의 모든 면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의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여자가 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괴팍 A형 여자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진짜 자기랑 얘기가 통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죠. 군중 속의 고독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괴짜 A형 여자 본인이 좀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 드문 거고요. 두 번째는 설사 누군가 접근했다 해도 A형 여자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본인이 거 고부한다는 얘기예요. 눈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것보다는 남들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놀 비형 남자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게 확실하고요. 게다가 철저히 A형 여자 본인에게 맞춰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기호 습관, 관심사 이런 거에 맞춰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B형 남자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관심의 대상이 몰두하는 B형 기질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를 A형 여자의 성향에 딱 맞출 수있었다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되면 두 사람은 아주 친해질 수 있는데 거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두 사람의 대화는 거의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여자는 자기 스타일의 맞춤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남자는 원래 여자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괴팍 A형 여자는 알면 알수록 더 특이한 면이 나오거든요. 이 혼놀 B형 남자의 취향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 괴짜 같은 사람에 끌린다 그랬죠. 이렇게 소수파에 속하는 괴팍 A형과 혼놀 B형. 이두 사람이 만나면 A형, B형에 관한 일반적인 속설과는 다르게 궁합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환상적인 말벗이 되는 거죠. 이 커플은 일단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의 폭이 넓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관계가 되곤 합니다 자 이런 환상의 커플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외향적 A형 남자 내향적 B형 여자 커플입니다 자 남녀가 바뀌었죠 남자 쪽이 특이한 면이 있는 괴짜 A형이고요 상대는 혼놀 성향의 B형 여자입니다 이 혼놀 B형은 오독기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엔 여자 쪽이 남자에 대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종의 덕질 같은 거죠 남자는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점차 상대에게 흥 일를 갖게 됩니다. 방금 전 커플은 여자쪽이 괴팍 A형이었잖아요. 이번엔 남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 외향적 A형 남자가 진짜 특이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겠죠. 여자보다는 남자가 자기 길을 가겠다 하는 성향이 좀더 강하거든요. <목소리> 이 괴팍 A형 남자도 기본적으로 외향적이라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개 중엔 자타공인 사이코로 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웬만큼 친해지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특이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잘 모를 때보다는 좀 알게 된 후에 더 특이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같은게 상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비상식 몰상식 뭐 이런게 아니라요 오히려 좀 반대쪽에 가깝죠. 상식을 초월했다거나 할까요? 뭐 상식 저 너머에 있는 <웃음> 좋게 표현하자면 고정관념을 깨는 신선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이들에겐 기존의 상식이 너무나 진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면이 혼놀 비형 여자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비형 여자도 평범한 걸 너무나 따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괴팍 A형은 파격이죠. 이 남자는 진짜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고 대화를 해봤는데 대화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가고 이러면서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괴팍 A형 남자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공감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본인이 평범한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혼놀 B형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아이 여자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네?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A형과 B형이 의외로 환상적인 커플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서로가 다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성 간에는 자기와 정반대인 사람이 끌린다고 했잖아요. 내향성 외향성도 그런 얘기고요. 물론 이건 성격만으로 볼때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성격이 아니라 기질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성향이 끌리는 이유는 상보성 때문이죠. 서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를 통해 보완한다는 겁니다. 사실 남과 여 자체가 상부성으로 서로에게 끌리는 거죠. 한마디로 음향론인 거예요. 세상의 이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커플, 외향적 A형, 내양적 B형 커플이야말로 상보성의 원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구라이론에 의하면 이런 환상커플은 거의 뭐 소수파에나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다수파 소심 A형, 제멋대로 B형 커플에겐 딴나라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커플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내향적 A형 남자, 외향적 B형 여자 커플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A형과 그 B형입니다. 소심 A형 남자와 제멋대로 B형 여자인 거죠. 이 사람들은요. 처음엔 분명히 서로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상부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죠. 상대가 자기에게 없는 면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고 확실히 끌리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A형 남자 입장에서 보면 B형 여자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상한 해방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혈액형별 양면성인가요? A형의 그림자는 탈출욕구라고 했었죠? 그런 탈출욕구가 제멋대로 B형 여자를 보면서 대리만족으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저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B형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 A형 남자가 자기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내향적 A형, 소심 A형은 뭐라 그랬죠? 세심한 배려. 예,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여자라면요. 당연히 좋아하죠. 제멋대로 B형 여자는 털털하기로 유명해요. 실수도 잘하는 편이고요. 근데 남자가 그런 걸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나이 사람 너무 좋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면서 다가오고 여자가 자기를 챙겨주는 걸 기뻐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상보성이 작용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커플도 시작 단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뭔가 설레임이 있죠. 문제는 관계가 좀더 진행되면서 진짜 친해지면 그때부터 각 오해와 다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의 궁합이안 좋다는 속설이 나오는 거죠. 친해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상 친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친해진 이후에 하는 행동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를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는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그러다 끝난 거죠. A형과 B형이 서로를 오해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한 적이 있는데요. 오형에 대하여 이 영상을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사실은 오형 편인데요. A형과 B형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A형은 가깝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챙기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구속하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잔소리 같은 거죠 A형의 잔소리 이거요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랑 친한 사람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B형이라면 그것도 외향적 B형 제멋대로 B형이라면 A형의 선의가 제대로 전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거지만 상대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번엔 반대를 볼게요. B형은 또 가깝다고 생각하면 매우 솔직하고 숨김없이 자기 속을 드러냅니다. B형의 이런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한 테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자기랑 안 통한다 싶은 사람한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비형이에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상대라면 그냥 무뚝뚝하거나 어색하게 대하고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형이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과 뭔가 통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A형은 특히 소심 A형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놓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상대가 자기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상대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고 오해와 다툼이 생겨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나마 이 경우는 나은 편이죠 진짜 제대로 안 좋다고 속는다 커플이 바로 외향적 비형 남자 내향적 a형 여자입니다 이 커플은 유명해요 심지어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죠 제멋대로 비형 남자와 손 소심 A형 여자의 관계인데요. 방금 전 커플의 경우는 그나마 소심 A형이 남자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소심하지는 않고요. 제멋대로 B형이 여자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제멋대로는 아닌데 좀 중화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진짜 제대로 제멋대로와 제대로 소심이 만난 케이스란 겁니다. 그런데 이 커플도 시작은 괜찮을 수 있어요. 소심 A형 여자가 본인의 탈출 욕구를 제멋대로 B형 남자에게 투사하면서 어떤 낭만적인 환상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정마라은 근데 잘 나오잖아요 왜 순진한 여주에 반항적인 나쁜 남자 캐릭터 남주 딱이죠. 게다가 이 남자는 가끔씩 쓸쓸한 분위기를 풍겨야 되는데 비형 남자는 외로움을 잘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랬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 란는 얘기입니다. 시작만 좋다는 거죠. 비형 남자도 A형 여자 좋아합니다. 왠줄 아세요? 외향적 비형 남자는 매우 단순한 편입니다. 이전에 O형이 단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형이또 단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바로 이 외향적 비형 남자. 즉 제멋대로 비형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이비형 남자 A형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잘해줘서 자기 말잘 들어서 착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좀더 진행되고 어떤 시점이 되면 이 B형 남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A형 여자의 세심한 배려 이면에는 끝없는 인내와 눈물, 상처 뭐 이런 게 있다는 걸요. 이걸 알게 되면 B형 남자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미안한 것도 미안한 거지만 A형 여자가 그렇게까지 참았던 건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 B형 남자는 말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이젠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과 천선하고 A형 여자한테 맞춰가면서 살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끝낼지 물론 B형 남자가 혼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여자 쪽에서 떠난 네, 상황일 수도 있지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A형과 B형의 네 커플을 봤는데요. 정반대의 기질이 어떤 경우에는 상보적으로 작용해서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정반대로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케바케고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재미로만 봐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O형과 AB형의 상성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